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요은 옛날 연예인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옛날 연예인? 나 옛날 연예인 어렸을 때 이현을 좋아했어요, 가수. 이현? 너무 너무 옛날이야? <웃음> 아니 아니 그 정도 옛날 옛날, 그 옛날. 옛날, 옛날 옛날. 두 눈을 감으면. 노래? 그 <웃음> 노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생이 선생이 아, 연주. 에왜 그래? 에이, <웃음> <왜> 그래? <웃음> 찾아봐요. 네. 왜왜 좋아했어요? 그때 그 가죽 재킷을 입고 그 무대에. 그때는 가요 토텐이었나 어. 아무튼 그런 거였어. 음. <웃음> 너무 멋있는 거야. 어, 진짜?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발음이 약간 이제 영어 왜, 외국 많이 살다 보면 어. 이렇게 좀 빠다 같은. 아, <웃음> 어, 옛날, 옛날, 어. 그래서 너무 멋있는 거지. 어. 옛날 연예인, 진짜 옛날 연예인이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 사람 한번 가져보세요. <웃음> 네. 옛날 <웃음> 한번 봐주세요. <웃음> 나나알것같아 <웃음> 옛날 사람. 옛날 <웃음> 사람. <웃음> 네. 남자야? 네. 아. 네. 돈 많아 이 사람? 돈 많. 어. 아니 재물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나 봐. 어, 진짜. <웃음> 부럽다. 진짜 <웃음> 부럽워 <그치? 웃음> 어. 부럽다. 그리고 머리도 좋아. 오. 근데 여자를 너무 좋아하네. <웃음> 그래서. 여자로 인해서 사고는 안 나는데 그게 굉장히 철두철미하네 야, 어. 보면 결혼 안 했죠 이 사람 네 결혼을 안할못한게 아니라 안 해요 <웃음> 안 하지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가, 가지고 있는 복이란 보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건강, 재물, 뭐 명예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머리도 타고났고 음. 굉장히 머리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약간 뭐라 그럴까 비열해 보이긴 한데 또 말아보면 너무 이게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범접할 수 없는 사람 좀 쉽게 친해질 수 없는 사람 뭔가 이제 그런 이제 포스 있는 사람 있잖아요 기운 세고 그런 느낌으로 좀확 들어오고 <웃음> 이 사람이 네. 매번 뭘 새로운 걸 시도를 잘하나 봐 음. 어. 자기 일적으로 시도를 좀 많이 잘 하는 것 같아 변화 자기가 변화하는 걸 처음에는 자기 고집으로 자기 이미지를 이만큼 계속 끌고 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이 사람 52 이잖아요 40대 중반 후반, 47, 48? 이때부터 자기 이미지를 좀 탈피를 했다고 봐요. 음. 그래서 이것저것, 왜 쉽게 말하면, 내가 맨날 이렇게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삐삐 머리를 하고 오는 거야. <웃음> <웃음> 약간 이제 외관적으로 이미지를 좀 바꾸고, 어, 쟤 저런 사람이 이런 이미지도 있었어? 이런 것도 해? 라는 그런 식으로 약간 자꾸 변화를 주면서 자기 삶을 조금 살아가는 사람이라 좀 보여지고요. 진짜 재물과 머리는 타고났네요. 음. 왜냐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왜 진짜 공부 잘한 애들이 이쁘기도 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하잖아? 그렇죠. 약간 그런 케이스. 음. <웃음> 근데 좀 얄미긴해. 얄미워. 지할 말다 하고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을 어떤 필터링이 아니라 그냥 직설적으로 내뱉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참 얄미운데 얄밉지 않게 또 포장도 잘하고 <웃음> 그래 그럼 이분 올해는? 올해요? 올해 뭔가 또뭘 하려고 하나 봐요 음. 어떤 사업은 아닌데 자기 일적으로 뭐가 또 이름을 나,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 사람은 뭐 이게 기복이 없어 기복은 없는데 꾸준 그니까 나오면 이슈되고 나오면 이슈가 되고 그러한 것들 근데 이게 여자를 좋아한다그잖아요 <웃음> 이게 딱뭐 애인이다 여자친구다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아 정해놓진 않는데 뭔가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자기가 어내 애인이야 내 여자친구야 는 알지만 여자를 끼고 살지. <웃음> 어. 뭔가 기,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약간 그런 그런 거 보면 근데 좀 좋은 소리 났나 여자 이성훈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 결혼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진짜 안하신안 해요. 앞으로도? 어, 결혼 생각이 없어. 그리고 이런 분들은 결혼을 했, 해도 한가정 잘 지키고 살아가기 힘들다 라고 좀봐 그게 너무 잘나서 왜 자기 잘난 맛에 진짜 잘나서 잘 잘난 맛에 사는 분들 있잖아 정말 진 그런 분들은 아쉬울 게 없어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자기가 원, 뭐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어,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하, 하고 사는 사람인데 음이 음. 네, 분이 네. 누구신지 알려드리고 물어볼게요 먹을 복도 타고났네 아그래 어. 먹을 복이 그렇게 많아요? 식복이라고 하나 그걸? 응 음. 음. 먹을 복도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든 여자를 먹든 다 <웃음> 소위 표현이 그렇지만 미안 <웃음> 네, 이 분이 누구시냐면 <웃음> 당황했어? <웃음> 이 분이 누구시냐면 네. 배우 이서진씨 아, 원래 배우야 이 사람이? 아 배우요 배우... 배우요? 네 배우죠 아 배우. 배우로 데뷔했어요? 이서진씨 <웃음> 응그보적에 <웃음> <웃음> 어, 있는 사람 네보적에 있는 사람. 음. 배우음 본업이 배우인 <웃음> 아 본업이 배우야? 나는 그냥 저기 방송인 줄 알았지 아 연기도 하고. 네 연기도 하고. 아, 연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 예능도 많이 나와서. 저 그렇죠. 예능 어. 요즘엔 예능에 좀 많이 나오시죠. 응, 응. 그래서 그렇죠. 이분이 집 겁나 부자예 그렇지 응. 은행 저기 아니야 뭐 그것까진, 손자? 그것까는 모르겠는데 겁나 부자예 한국 은행 손총장 손장가? 뭐, 아무튼, 아무튼 뭐어 아니 타고났다니까 음. 이런 그러니까 왜 재벌이 망해도 3 대가 먹고 산다 그러잖아 네. 이런 케이스. 겁나 부럽네. <웃음> 저부가 서울 은행장. 왔지? 응. 네. 어. 할아버지가. 그리고 원체 이게 머리도 굉장히 좋아요. 학업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이게 배우가 안 돼도 어떤 이제 교수직이나 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이제 직책이 있는. 어떤 교수나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지 정치를 하거나 교수를 하거나 어떤 지 나랏밥을 먹어도 먹어도 되는 사람 근데 이게 배우로 전향을 해서 굉장히 반대가 있었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아, 그래요? 어, 아니면 무슨 이렇게 기업 경영 이런 기업가, 사업가 이런 쪽도 풀었으면 굉장히 무슨, 진짜, 우리나라 깨깔나는. 회장님? 그쵸. 뭐, 삼성, 현대, 이런 것처럼. 그렇게 도될수 있는 사람이지. 음. 음. 굉장히 수단도 좋아요, 사업. 사업과 기질로서도 좋아. 음. 음. 경영을 잘하죠. 모든 걸 거의 다가네요 외모도 가시 음. 근데 성격은 있고. 그렇게 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음. 까칠하지. 직설적이지. 직설적이라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또 콕콕 이렇게 박히는 말들을 많이 하근데 화면에서도 우리 방송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 굉장히 이기적이고 근데 그거는 연출이 아니야 연출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근데 방송에서 연출은 약간 치, 그냥 저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약간 츤데레 느낌으로 연출이 나오잖아요. 어, 그 그건 연출이지. <웃음> 만들어진 거지. 너무 이제 질타를 받고 또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까 봐. <웃음> 이분이 지금 50대시잖아요. 네. 언제까 꽤 많네. 배우 일을 하실 요 배우 배우 이 사람은 지금 약간 취미로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취미로 그러니까 본업에서 내가 정말 생계 유지형이 아니라, 생계 유지형이 아니라, 약간은 이제, 이제 내가 어차피 뭐, 인기도 있고, 이서진이랑은 모르는 사람 없고, 작품 들어오면 자기가 골라잡을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늙어서까지도 할 거로 보여요. 응, 늙어서까지도. 더 나이 들어서, 뭐, 중년, 지금, 오십 둘이면 중년이라고 하기도 애매모호하고 그쵸 약간 어, 애매모호한 그런... 시기라서 어딘가에 응. 이분 결혼 진짜 다 가져서 안 하는 거예요? 어 저... 그리고 여자가 많아 그냥 그렇게 평생 살거 같으세요? 어. 나중에 진짜 늙어서도 안할거같아세요 아니 그래도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그게 사생활적으로 보면 뭐 같이 잠시 잠깐 동거를 한다든지 지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는 많아 보이거든요. 음... 어, 근데 이게 오픈이 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데이선씨 정도면 여자는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어, 많아도 되지 않아? 그럼 많아도 돼요. <웃음> 그럼, 단, 도덕적으로, 어. 뭔가 이제, 사회 이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범죄적으로 안, 안 가는 게 알지. 사람들은 그거예요. 다 가졌는데. 그래도, 가정을 좀 가져야 되지 않냐 했는데, 음, 음, 음. 선생님 보시기에는 끝까지 안 한다. 안 한다. <웃음> 못 한다가 아니라, 안 하지. 그왜 하겠어? 못 한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어, 그럼.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자기가 뭐, 어떤 기획이나 연출,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제작 이런 것들도 괜찮은데. 음. 응. 나는 나중에 이이 이, 이서준 씨 영화 제작이나 드라마 제작 이런 것도 그쪽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 사업적으로. 뭐 여자든 사업이든 뭐 배우 활동이든 제일 뭐 조, 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될건 아무래도 구설 구설이죠. 여자로 인해서 왜냐면 여자가 많다. 왜냐면 여자 진짜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제, 아까 내가 재물 타고 났다. 네. 응 먹을 복도 타고났다 근데 이런 인복도 타고났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인복이 너무 과하면 뭐든지 과하면 어... 사건 사고가 생기잖아 어, 응. 근데 많이 있었을 거야 사건 사고들이 여자의 문제로 뭔가 좀 드러날 수도 있다는 어 거죠? 그쵸 그런 예, 여자의 문제 이성과의 문제 구설 구설 12 왜냐면 이런 분들은 여자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소위 말해서 잘못 걸려서 꽃뱀처럼. 음. 음.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뭐, 이사지 씨가 뭐 여자 만나는 거 범죄는 아닌가요? 아, 범죄는 아니지. 아니지. 잘 조심해서 만났으면 좋겠다. 응. 음. 너무, <웃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응. 그리고 물, 물난하다기 보다는 그냥 많아. <웃음> 그냥 많아. <웃음> 어, 많아. 부럽네. <웃음> <웃음> 우리 피디님도 좀 많게 빌어줘. <웃음> 아니, 저는, 저는, 저는 아, <웃음> 네.